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찬양을 드리며 라는 곡으로 레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C장조의 아, 곡이구요 C장조의 주요 3화음 1도 4도 5도 그리고 2도 3도 6도 7도 이외에 다른 화음들도 나와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음. 네, 이런 노래에요. 보시면 A 코드가 나오고, 뭐 C 어그먼트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 일단 한번 코드 진행을 볼게요. 코드 진행. C 코드 두 번. 그 다음에 전위가 일어났죠. 베이스를 E로 놨고, 그 다음에 F가 나왔어요. C 코드에서 바로 F로 갈 때, 베이스를 C로 정지하고, 이렇게 하는 잔잔한 느낌으로도 쓸수 있지만, 베이스가 C에서 F로 갈때 중간에 이 E를, 베이스에서 E를 찝고 가면은 어, 좀더 뭔가 상승하는 느낌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C, C per E,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다시 이제 Dm7. d 마이너일 때와 Dm7일 때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좀더 세븐쪽이 좀더 부드러워요 G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F4C C.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곡의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A7이 나와요 어, C장조에서는 A마이너가 나와야 맞는데 A가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가 해답이에요 D마이너 C장조의 2도함인 D마이너 b 마이너 d 단조의 d 단조의 5도 화음 딸림 화음인 5도 화음인 a를 c 장조에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건 차용 화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속 화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a 마이너 a 마이너여야 하는데 a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a 비옵니다. a 마이너 빌려왔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제 되게 좋아하는 코드거든요 F인데 베이스는 G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Bb 플랫. 플랫이고 베이스는 C 이것도 아까 제가 좋아하는 코드라고 말했던 F4G와 같은 맥락이에요 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처음에 찬양을 드리며 했었을 때는 C였다가 베이스만 2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C 어그먼트를 치면서 2로 넘어가요 오, 좀 느낌이 다르죠? 자두 개의 느낌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찬양을 드리며 이것과 주경배 드릴 때좀 다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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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줄두 두 줄이 되게 비슷한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코드를 써서 색다른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곡에서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C장 조임에도 D마이너의 5도 화음인 아, A코드를 빌려왔다라는 점 네, 색다르죠 이런 느낌 약간 뭔가 잔잔하고 부드럽게 디마이너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일단은 스스로 노래를 한다면 오른손을 코드로 치우고 왼손은 베이스를 치면서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어렵다 이게 아 손도 안가고 아직 어려워 그럴때는 기본 위치만 고수하세요 베이스 뭐 전위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위치만을 써서 하셔도 충분해요 기본 위치를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노래하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 위치만으로 치고 있죠 음... 네 그리고 좀더 이제 익숙해졌다 그러면 좀, 나도 다르게, 위치를 다르게 쳐보는 거죠. 어떤 쪽이든 다 좋습니다. 네 이번 레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